sum 함수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총 판매량은 sum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하는데 총 판매량은 상반기 더하기 하반기입니다. 는을 적어주시고 상반기를 클릭하고 더하기 하반기를 해주시고 엔터를 쳐도 453이라는 총 판매량 값을 구할 수 있지만 sum 함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는, s o m 가로 열어주시고 number1, number2를 쓰라고 했는데 fx를 눌러서 풀이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number1은 number1, 2, 쭉 있는 값들의 합계를 구하려는 값으로서 25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num1에 241을 찍고 num2에 212 값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칸칸이 쓰지 않고 그냥 드래그를 해서 씁니다 칸칸이 쓰면 심표가 찍히고 드래그를 하면 콜론이 됩니다. 한 번만 다시 볼까요? 키보드에 esc를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죠. 이제 수식을 보면 심표가 되어 있죠. 이 심표는 넘버 1, 넘버 2를 구분해서 사용한 거죠. 아래에 풍선에 보시면 넘버1이 진하게 나오고, 넘버2가 진하게 나오죠. 해당하는 인수값이 진하게 나옵니다. 근데, 심표를 찍어서 쓰는 경우는 없고 sum 함수를 열어둔 상태에서 fx를 눌러서 넘 u m 1의 값을 클릭해서 쓰지 않고, 드래그를 해서 쓰게 됩니다. c3부터 d3까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확인. 그리고 아래로 끌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값이 구해집니다. 근데 아까도 봤다시피 c3 더하기 d3을 해도 똑같은 값을 구하죠. 근데 sum 함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은 값두 개만 써서 크게 상관없지만 아래쪽을 클릭해서 상반기의 합계와 하반기의 합계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는214 더하기 150 더하기 211 더하기 지금 이게 뭐 10개 남짓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번거롭죠? 이렇게 더하기를 하나씩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혹시나 값이 1000개 이상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는을 하고 SUM some, 아래에 SUM을 더블클릭하시고 여기를 드래그만 해주면 굉장히 일이 빨리 끝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이 파란색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값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 구해진 값에서 오른쪽 밑에 초록색 점이 있죠. 이걸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까만색 십자가가 됩니다. 이때 드래그를 해주시면 똑같이 하반기에 전체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를 풀어보겠습니다. 지역이 서울인 총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역이 서울인 것만 학계를 구할 건데 총판매량 학계를 서울인 것만 구할 거죠.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되는 걸 적어줘야 됩니다. 지역이니까 여기에 지역을 적어주시고 아래쪽에 서울이니까 서울을 적어주면 지역이 서울인 것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빈칸에 는 뒷섬 아래의 말풍선에서 더블클릭해 주시고 fx 를 눌러서 인수값의 설명을 보면서 풀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데이터 목록입니다 라고 했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는 간단하게 말해서 표 전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때는 언제나 지역부터 총 판매량을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를 포함해서 표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인수 필드는 목록에서 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열 레이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는 저희들이 지역이 서울인 총 판매량의 합계인데 이 합계는 실제로는 총 판매량의 합계죠 그래서 총 판매량이 표 전체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치에 있죠. 그래서 필드에 숫자 5를 적어주면 총 판매량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숫자를 써도 되고 아니면 필드 명을 클릭해줘도 됩니다. 총 판매량을 이렇게 클릭해주셔도 됩니다. 숫자를 세는 것보다는 그냥 마우스로 원하는 합계의 필드명을 클릭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게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크라이티어리어는 찾을 조건이 있는 셀 범위입니다. 이 범위는 열 레이블과 조건 레이블 아래 셀을 포함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열레이블이 필드명 입니다 지역 지점 상반기 하반기 총 판매량 이걸 필드명 또는 열레이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경남은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지역이 경남인 걸 할거면 따로 아래에 조건을 쓰는 영역 없이 바로 풀수 있지만 지역과 서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 레이블 필드명과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서 따로 적은 거죠. 그래서 지역부터 서울까지가 조건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서울 지역의 총 판매량이 구해진 거죠. 351 더하기 267이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8 1, 6, 618이 되는 거죠. 이제 Dsum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이건 좀 간단하니까 는 서울인 거에 2, 4셀 더하기 다시 서울의 총 판매량 2, 6셀을 해주면 간단하게 끝나죠. 그러면 618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지역, 서울까지 써가면서 dsum 함수를 쓰는 이유를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아래에 경남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경남이 만약에 서울로 변경된다고 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울로 변경되면 2 4 더하기 26으로 하면 서울로 변경이 돼도 똑같이 값이 347이 더해지지 않고 그냥 618로만 돼있죠 그러면 서울로 변경하면 수식을 확인하고 다시 더하기 347을 일일이 서울로 변할 때마다 값을 다시 더하기 해줘야 됩니다. 좀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되돌리기를 해서 원본 상태로 돌려놓고 이제 d 썸이 써진 상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 전체 범위, 그리고 필드명, 그리고 조건의 범위가 지정돼 있죠. 이제 엔터를 치고 똑같이 618이지만 이제 경남을 서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서울로 변경되는 순간 따로 수식을 수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울의 총 판매량의 값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든 서울로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이 값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식을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직접 더하기로 수식을 만들면 매번 사람이 수식을 추가로 더하기를 해줘야 되고 d 썸을 쓰면 내용만 서울, 부산으로 알아서 수정해주면 총판매량 자동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엑셀은 모든 걸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총 판매량의 합계를 s 함수를 이용하여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판매량은 2022년 더하기 2023년입니다. 는썸 가로 열어주시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수식이 있는 셀을 클릭하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여사원의 총, 판매량, 합계를 Dsum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Dsum 함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제 fx를 눌러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fx를 눌러서 인수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풀이하시는 게 좋고 익숙해지면 이제 인수 값을 읽으면서 풀지 마시고 함수의 아래쪽에 나오는 함수 설명을 읽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표전체라고 했죠 필드명을 포함해서 표전체를 범위 씌워주시고 이 범위를 씌울 때 위에 병합되어 있는 표의 제목은 표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항상 필드명부터 병합이 되지 않은 자료의 끝까지만 씌우는 겁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진하게 되어 있는데 표 전체 범위를 씌웠기 때문에 심표를 찍어주시고 콤마, 콤마를 찍으면 아래가 필드로 변경이 되죠. 이제 필드가 진해졌기 때문에 표 전체 범위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다섯번째가 총 판매량이기 때문에 5라고 적어도 되고 아니면 총 판매량의 필드명을 클릭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필드명을 클릭하는 게 속도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 다음, 콤마. 크라이티어리아는 조건이죠. 성별이 여자인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표의 원본에 성별과 여가 붙어 있으니까 바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여사원의 총 판매량 합계가 구해집니다. 이제 필드명과 조건이 붙어 있는가 라고 했죠. 필드명과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따로 조건을 빼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전 문제를 풀 때는 지역이 서울이어야 되는데 지역과 서울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건을 서의 다른 부분에 따로 만들었어야 됐죠. 총 판매량은 sum 함수를 이용하여 풀이하시오라고 했죠. 는 sum 가로 열어주시고 전체 범위만 씌워주시면 되죠. 가로를 닫고 엔터 TV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sumif 함수를 이용하여 풀이하시오라고 했죠. 는, sum, if sumif 함수는 dsum 함수와 같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계를 구합니다. sum은 범위 쉬운 거에 전체 합계를 구하는 거고 dsum이나 sumif는 some 제품명이 TV인걸 더 하고 싶다 라고 할때 TV만 따로 빼서 합계를 구하는 게 SUMIF 나 D SUM을 쓰는 이유입니다 SUMIF 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처음 나왔기 때문에 FX 를 누르겠습니다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TV의 판매량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TV인지 아닌지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TV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크라이티어리아는 더할 셀의 조건을 지정하는 수, 식 또는 텍스트입니다 했는데 지금은 TV인 거를 구하기 때문에 TV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SUM RANGE는 합을 구할 실제 셀들입니다 생략하면 범위 내에 셀들이 계산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합계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판매량의 범위를 씌우면 됩니다 범위를 씌울 때 여기 아래 총 판매량까지 같이 범위를 씌우는 경우가 초보자들의 경우에 간혹 있는데 항상 이 범위를 씌울 때는 레인지가 4 7행까지 썼기 때문에 반드시 썸 레인지도 4 7행까지만 범위를 씌워야 됩니다. 범위의 높낮이가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이제 확인. 그러면 제품명이 TV인 판매량의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이제 d 썸으로 구해도 똑같죠? 는 뒷섬 더블클릭해 주시고 표 전체니까 표 전체 범위 씌우시고 병합한 곳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콤마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필드는 판매량을 찍어주시고 콤마 크라이티어리아 조건은 제품명이 TV인거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완전히 동일한 걸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V를 복사해서 에어컨에 붙여넣으면 똑같이 에어컨이 TV로 바뀌면서 TV의 합계가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율을 구해보겠습니다. TV 판매량 비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비율은 TV 판매량 비율이면 TV의 합계와 전체 합계를 나눠 주면 됩니다 우선은 TV 판매량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SUMIF를 사용해서 값을 구하시고 나누기 SUM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SUMIF 더블 클릭해 주시고 RANGE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범위죠. TV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가 제품명이죠. 콤마, 크라이티어리아가 조건이죠. TV인거이기 때문에 TV를 적어주겠습니다. 아까 FX를 눌러 썼을 때는 그냥 TV만 적어도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TV만 적었지만 이제 FX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쌍따옴표를 넣어야 됩니다 문자의 앞뒤에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쓰는게 엑셀의 약속입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앞뒤로 반드시 쌍따옴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 콤마 s 썸레인지는 합계 범위죠. 제품명의 범위와 높낮이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판매량의 범위를 제품명의 높낮이와 똑같이 범위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이제 TV 판매량의 합계를 구했고 나누기 전체 판매량을 구해보겠습니다. SUM 더블클릭해 주시고 판매량의 전체 범위를 씌우시면 되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TV가 전체 판매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총 판매량에서는 sum 함수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범위를 씌워서 가로를 닫고 엔터만 치시면 구할 수 있죠. 이제는 유럽 판매량 합계를 구할 건데 s u m i f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는 네. s u m i f 더블클릭해 주시고 range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범위인데 유럽이 조건이죠. 그래서 국가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크라이티어리아는 조건인데 유럽이 조건이죠. 쌍따옴표, 유럽 쌍따옴표 이제 유럽을 직접 적어줘도 되지만 만약에 셀 안에 유럽이라는 값이 절대로 변할 일이 없다면 셀을 클릭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를 구할 범위죠. 범위를 씌워 주시고 위쪽은 지금 수식이 길어져서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범위를 씌워도 됩니다 합계의 범위가 조건의 범위와 높낮이가 똑같이 설정됐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서 엔터를 치시면 유럽 판매량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sum으로 유럽 판매량 합계를 구할 건데 지금은 국가와 유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을 따로 빼서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국가, 여기에 유럽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Dsum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라고 했죠 범위 씌워주시고, 콤마, 필드는 판매량을 찍어주시고, 콤마, 크라이티어리아는 조건이죠. 국가가 유럽인 걸 씌워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d 썸 함수와 s 이프는 하는 일이 똑같은데, 아무래도 dsum 함수가 조건을 따로 빼야 해서 조금 불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막상 사용해보면 수정할 때는 dsum 함수가 더 편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유럽이라는 값을 썼는데 만약에 미국이라는 값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서 수식을 미국으로 바꿔야 되죠. 하지만 dsum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미국으로 바꿔주시면 미국으로 바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더 쉽게 수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총 판매량은 sum 함수를 이용하여 풀이하라고 했죠. 는 sum 가로 열어주시고 범위만 지정하면 됩니다. 바로 닫고 엔터. 영업 1팀 대리의 판매량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sumIfs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하라고 했습니다. 는 sumIfs가 그 붙으면 복수기 때문에 조건을 두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할 때는 SUMIFS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 나왔기 때문에 F-X를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RANGE는 합계를 구할 실제 셀들이죠. 합계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판매량의 범위만 씌워주시고, Criteria RANGE1은 조건을 적용시켜 계산할 셀 범위라고 했죠. 그래서 조건을 적용시켜서 계산할 범위가 영업일팀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서명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되죠. 그 다음, 크라이티어리아 1은 숫자, 식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된조건 조건으로 더할 셀을 정의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조건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영업 1팀이기 때문에 영업 1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fx를 눌렀을 때는 쌍 따옴표를 안 적어도 위치를 옮기면 자동으로 쌍 따옴표가 찍히기 때문에 이건 좀 편하죠. 그 다음, 크라이티어리 r a NG2는 조건을 적용시켜 계산할 셀 범위인데 조건을 검사할 범위를 말하는 거죠. 이제 영업 1팀이면서 대리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니까 지기의 범위를 씌우시고 크라이티어리어 2는 그냥 대리를 적으셔도 되고 만약에 셀의 내용이 변경될 일이 없다라고 하면 셀을 클릭해도 셀의 값이 대리이기 때문에 대리가 입력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영업 1팀 대리의 판매량 합계가 구해집니다. 영업 1팀 대리의 판매량을 똑같이 구하는데 이번에는 Dsum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Dsum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때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죠. 부서명이 영업 1팀이니까 이것만 족하는데 이제 직위가 대리기 때문에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따로 적어줘야 됩니다. 조건을 서명 직위 이제 부서명은 영업 1팀이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적을 때 중요한데 영업 1팀 바로 옆 칸에 같은 줄에 대리라고 적으면 이거는 영업 1팀이면서 대리인 둘 다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은 줄에 적지 않고 다른 줄에 대리를 적어주면 부서명이 영업 1팀이거나 직위가 대리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1팀이 아니어도, 영업 2팀이어도 대리면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게 하고 싶을 때 다른 줄에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업 1팀 대리라고 했으니까 영업 1팀이면서 대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줄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는 디썸,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범위 씌우면 되죠, 콤마, 필드는 판매량 클릭해주시고, 콤마, 조건은 우서명이영업1팀이면서 직위가 대리인 범위를 씌우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 일팀 판매량 합계를 구하라고 했죠. D-sum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하라고 했습니다. 는 D-sum 데이터베이스는 표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필드는 판매량 10 레이블 다른 말로 필드명을 선택해 주시고 콤마, 크라이티어리어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1팀이니까 여기를 범위 씌우셔도 되고 여기를 범위 씌워도 됩니다 둘 중에서 원하는 범위를 씌우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1팀 판매량 합계를 SUMIF로 구해보겠습니다 는 s o m e i f RANGE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죠 영업 1팀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CRITERIA는 조건이죠 영업 1팀 적어주셔도 되고 영업 1팀이 적혀있는 셀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런데 영업 1팀을 클릭할 때는 여기에 적히는 내용이 영업 2팀으로 수정될 일이 없을 때만 여기 셀을 클릭해야 됩니다 콤마 썸레인지는 판매량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영업 1팀이거나 대리의 판매량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서 i 프함수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는서이프 레인지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죠. 영업 1팀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서명의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크라이티어리아 조건은 영업1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콤마 그리고 썸레인지는 판매량의 범위를 씌우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영업1팀의 합계를 구했죠 그 다음 더하기 이제 영업1팀이거나 대리면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영업 1팀이면 더하기를 해주고, 다시 대리면 또 더하기를 해주는 거죠. s o m if, 이번의 조건은 대리인지 검찰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조건은 대리. 콤마, 합계 범위는 판매량을 씌워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 1팀이어도 판매량이 들어가고 또 대리어도 판매량에 들어간 거죠. 이번에는 뒷 s 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유서명이, 유서명이 영업 1팀이거나 지기가 같은 줄에 대리를 적으면 이면허니까 이거나가 되려면 다른 줄에 적어야 되죠. 대리. 이제 값을 구해보면, 는, some,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고, 콤마, 필드는 판매량이죠. 합계로 구하는 필드며 콤마, 조건은 우서명이 영업 1팀이거나 직위가 대리인거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제 위에 거랑 값이 다르게 나오죠. 왜 다르게 나오냐면 위에 거의 조건은 영업 1팀이면 더하기를 해주고 다시 대리면 또 더하기를 해주기 때문에 영업 1팀이면서 대리인 값들은 중복해서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값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some if 문제로 풀 수가 없습니다. some if 함수는 어, 조건을 하나밖에 줄수 없고 some if s 함수는 반드시 이면서만 되기 때문에 이거나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이거나 이라는 글이 나오는 함수는 d s 으로만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자의 판매량 합계를 보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는 s 레 m if range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죠. 과자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크라이 t e r i 조건은 과자인거죠. 그래서 과자를 클릭하거나 적어 주시면 됩니다. 콤마, 썸 레인지는 합계를 구할 범위죠.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량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치면 177개를 구할 수 있죠. 과자의 판매량을 dsum 함수를 이용해서 풀라고 했습니다. 제품명과 과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조건을 적어줘야 되죠. 제품명 과자 이제 과자 판매량 합계에서는 d i s m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필드는 합계를 구할 필드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판매량을 클릭해 주시고 홈바, 크라이티어리아 조건은 제품명이 과자인 거죠 괄호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과자의 판매량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자 판매량의 누적 합계를 sum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는, 썸,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판매량 첫 번째 값을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 Shift를 눌러서 콜론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콜론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D105가 다시 한번 적히게 됩니다 이제 가로는 닫아주시고 이렇게만 적으면 값이 계속 105가 106으로 자동으로 변합니다 엔터를 쳐서 밑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 첫 번째 칸은 105에 105고 두 번째 칸은 106에 106세 번째 칸은 107부터 107까지로 항상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누적합계는 처음 판매량은 이값 22를 쓰지만 두 번째는 22부터 64까지가 더해져야 되죠. 다시 세 번째 값에서는 22, 64, 58이 더해져야 누적 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값이 계속 고정돼서 추가로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 값이 고정이 되려면 D105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뭐 앞이나 뒤나 상관없습니다. 이 회색 범위 안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거나 범위를 씌워도 됩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키보드 상단에 보시면 F4가 있습니다. F4를 누르면 달러 D, 달러 105가 되죠. 이렇게 달러가 붙는 걸 절대참조라고 합니다. 절대참조를 해주시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면 두 번째 칸은 D105부터 106으로 두 개가 번 씌워지고 마지막 거는 D105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반드시 첫번째 줄에 있는 값을 클릭하시고 Shift, 콜론을 눌러서 똑같은 값이 다시 나오게 해주시고 클릭해서 키보드 상단에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내려주시면 무적 합계가 됩니다.